볼까 됐어. 나 머리 괜찮아?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.. 이걸 왜 하는지 알어 어, 해봐. 일단 이게 바로 2월 16일이었더라? 날짜를 까먹었는데 이제 곧 샘라 데이여가지고 어. 저희가 샘라를 한번 한 먹어보려고 사왔고요. 샘라랑 같이 피카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오빠 지금 이때까지 와서 스웨덴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? 나는 자연 음... 일단 공기가 좋고. 그리고 맞아. 도심인데 그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같은 도시인데 토끼 뛰어다니고 여, 여우 뛰어다니고 막 야생동물들 있고 음. 나무나 이런 것도 진짜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한국, 특히 서울처럼 그렇게 막 사람이 엄청 많지 않다는 거? 음. 그게 제일 좋아? 그게 제일 좋은데? 그러면 서울에 한국에서 시골 가서 살면 되잖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토론 수업이 많다?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운 물건이다. 토론 수업을. 응, 나도 그럴 것 같아. 어, 근데 뭐, 뭐 다들 내가 뭐라고 대답하건 간에 네 대답은 이상해라고 하는 건 아니고, 내가 좀잘 모르는 걸 대답했을 때도, 아, 그럴 수 있구나, 라고서는, 이렇게 뭐, 댓글 걸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? 한국 대학원 때는 몸이 힘들었고, 응.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. <웃음> 그래? 왜 마음이 힘들어? 응? 뭐, 오랜만에 해서, 다 까먹은 것도 그렇고 음. 일단 그룹 과제가 많으니까 대학원 때는 원래 그룹 과제가 사실 한개도없었거든그나때문 음. 그룹원들한테 피해를 줄수 없잖아 내가 대충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 생각보다 파티하는 분위기였잖아 응, 응. 처음 그런 분위기를 딱 접했을 때어땠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진짜 에너, 에너지틱하고 왠지 나도 같이 술 한잔하면 <웃음> 같이 저러고 놀것 같은데 <웃음> 왠지 계속 자꾸 내 나이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누가 뒤에서 계속 말하는 거 같아 이 나이를 생각해 이러고 <웃음> <웃음> 물가는 어떤 것 같아? 막 우리 엄청 걱정했잖아 물가 엄청 비싸가지고 음, 마트 생활 물가는 오히려 싼거 같고 보통대중 교통, 교통 이용하는 거나 음... 아, 렌트비. 집값. 한국이아니야 렌트 같은... 그거는 그집게 비교할 수 없어 정도 네. 보증금 있잖아 여기도두달 정도 디파짓 날, 두달 정도 짓이랑 비교가 안 되지 한국은 두달뭐도집이신 날, 두달 정도 집도집하 집하신 도 집하신 날, 두달까도집하 오빠랑 나랑 하나씩 득템한 기술들이 있어. 뭐? 나는 남자 머리를 엄청 잘 자르게 됐어. 엄청 잘? 스스로 지금 <웃음> 평가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음, 땜빵은안 만들어. 땜빵 만들면 그럼 미용사 자격이 없는 거지. <웃음> 미용사 아니잖아. <웃음> 아, 그래? 그렇지. 응, 그리고 오빠는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됐어. 김치 담글 수 있죠. 이제 이용해서 김치도 직접 담궈먹을 수 있게 됐어 오빠. 김치 담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저희는 <웃음> <웃음> 배추를 자주 팔아요. 왜뭐 갈등도 했더래? 거의 갈등도 있고 우거지가 다 제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더 편해. 한국에서 <웃음> 해봤어? 아니 백종원 이런거 보면 우거지 이렇게 잘라내는데 힘들게 하더라고 근데 우거지가 없어서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됐고 그리고 뿌리도 잘려져 있고 음. 근데 배추값이 좀 비싸 <웃음> 보통 500원 아니야? 뭐 상, 로메인 같은걸 사면 뿌리채 화분으로 주니까 그게 조금 신선했어 키울 수도 m a m 만 먹으면 다른데, 화분에심어서 키울 수 있어 응, 맞아 모든 b b y chest, hood, table, hopping, hopping, h o p p i n 돌아올 때 깻잎을 꼭 가지고 오세요 g 라도그 p i n g h o p p i 이런거 아, 반지 정도. 그래? 문이 점이 되세요. <웃음> 갑자기. 원래 최근까지는 그렇게 음. 안 좋잖아. 추운 날, 해봐야, 영왕이 정도. 영말이 정도도 거야안가고막영상이다도이이었지이번 그 주에 갑자기 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도월달이 가장 이대 뭐 한국도 그렇지만 2월이잖아 이제 추울 시절 다 갔네? 좀 따뜻하게 먹는 것 같아 겨울에 해가 없잖아 좀 음. 상대적으로 음. 그건 힘들지 않았어? 음.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 뭐둘다 야행성이어가지고 뭐 햇빛 맨날 보는 건뭐 잠깐 안 봐도 되잖아 나는 생각 그래도 오빠도 변했잖아. 네. 해둔날 있으면 나가자고. 뭐. 나 원래 그런 거 크게 생각안했는데 응. 해가 빨리 질때 2시 반이면 지니까. 반까지만 지 2시 반에 진적 진짜 진짜 그렇게 하대. 40 몇. 2시 40몇 분이랍니다, 여러 <웃음> 아무튼 3시 안 돼서 저버리니까. 응. 근데 이게 해가 또 빨리 지니까 어둠에 좀 익숙해지잖아 그래서 자꾸 늦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시인지 가능하기가좀 처음엔 힘들더라고 바이오리듬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녔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 응.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? 이제 한 학기가 지났잖아 성적이 어떻게 돼? 물어보지 마 <웃음> 그러면 그한 학기를 마친 소감은? 아, 글쎄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고 피리어드가두 개잖아, 한 학기에 음.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더 막, 바쁘게 느껴지잖아 응 음. 그러니까 한국은 똑같이 뭐 학부로 따지면 전공과목 6개 막 들어도 6개월 동안 있잖아 중간중간에, 시험 기간은 중원하지만 중간중간에는 좀 시간이 있었다? 근데 이거는 그 양을 절반으로 해서 막 빠르게 나가버리니까 한 학기가 몇 개월인데? 한 피리어드가 한 2에서 3개월 되는 것 같은데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? 전 메디컬 엔지니어링입니다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희망하는 미래의 석 선생님 들께게 너도 할수 있어 <웃음> 하지 마세요 <웃음> 나의 프로그램 너무 만족스러워 갑자기? 아니 진짜로 메디컬 유머를 영어로 왜아 그것 좀 말해줘 너무 힘들었지 응. 모든 의사분들 존경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응, 그럼 면른봐 안녕하세요 <웃음> 아 어느새 세요 오지 6개월이 되었죠? 뭐안 <웃음> 된거야? <웃음>